검은사막 모바일은 온라인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은 패치 및 업데이트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그에 따라 성장 방법도 당연히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야 하고요. 검은사막 모바일 어렵죠. 그래서 쉽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반영한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아주 길게 해볼까 합니다. 물론 빠른 육성... 오프닝이 너무 기니까 지워 치우겠습니다자 게임을 시작하면 웬 해변가에 캐릭터가 낮아 빠져 있는데 살짝 스킵 눌러주시고 일어나서 오른쪽 위에 있는 퀘스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뛰어다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면 바로 위에 메뉴 버튼에서 친구 눌러서 친구 추가를 통해 친구를 확보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길드 눌러서 길드 가입, 자동 가입을 눌러서 길드도 가입합니다. 길드 의뢰는 길드 탭에 길드 의뢰 창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으니까 가능하면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출석은 반드시 눌러주세요. 누르기만 해도 포인트를 줍니다. 친구에게 인사하기, 길드 출석, 길드 의뢰는 협동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시작하자마자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주는 게 좋겠죠. 협동 포인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벤트 할 때는 펄과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하냐? 길드 옆에 순위 버튼을 눌러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나가는지 구경 한번 하면서 찬사하기 버튼을 총 다섯 번 눌러줍니다. 그럼 블랙펄 10개가 생기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눌렀던 퀘스트 버튼 눌러서 이제 튜토리얼과 함께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진행하면서 얻으시는 장비 블랙스톤은 흑정령 잠재력 돌파 메뉴를 통해 짬짬이 강화를 해주면서 메인 퀘스트를 밀어주세요. 이때 장비의 강화 순서는 주무기, 보조무기, 갑옷, 그리고 투구 순입니다. 나중에 강화 수치를 다른 아이템으로 옮기는 잠재력 전수라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 등급의 아이템이나 강화하셔도 무방합니다. 첫번째 분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은화 120만을 모았을 때 파사장을 만나러 갑시다. 파사장은 파트리지오라는 상인을 뜻하는 은화입니다. 은화 120만을 가지고 파트리지오에게 가서 토벌추천서 또는 고대의 석판이 나올 때까지 갱신을 하고요. 그걸 구입해서 경매장에 대팔아서 자본증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경매장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석판의 시세, 토벌권의 시세 때문에 한번 하면 은 최소 300에서 600만 정도의 순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첫 캐릭터 레벨 25 미만에서 과금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은화를 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분기는 레벨 25입니다. 25레벨을 달성하면 가지고 계신 모든 블랙스톤을 장비에 넣어서 주무기와 갑옷을 20강까지 해주세요. 만약에 20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보조무기와 투구를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을 구매해서 나머지 모든 장비를 20강까지 해주시는데 강화는 가능하면 100%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게 반드시 중간중간에 도전과제에 해당하는 블랙포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5강 한번 3번 그리고 10강 한번 3번 15강 한번 3번 이런식으로 5강마다 한번 3번 퀘스트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경매장에 들어가셔서 가격이 가장 싼 보라색깔 목걸이 허리띠 등 장신구를 구매해서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로 많이 풀기 때문에 이미 있다면 안사도 괜찮습니다. 광원석 같은 경우는 출석이나 이벤트로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뽑지 않습니다. 그냥 출석해서 받는 거 슬슬 끼우시다가 초보자 출석으로 받는 광원석을 끼워주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어? 특이점이 왔는데? 방금 시작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20강을 하냐? 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입니다. 은화 2천만만 있으면 모든 장비 20강이 가능합니다. 캐시샵에 들어가서 황금창고 입장권이라는 아이템을 7 5에살수 있는데 이거 두장만 있으면 전부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150펄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펄은 충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도전과제 및 지식으로 얻는 블랙펄을 잘 모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도전과제는 레벨 달성, 은화 수집, 장비 돌파, 야생마 잡기, 지휘소, 식량 보관소, 축사 레벨업, 그리고 작물 수확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이미 파트리지우 코인 떡상으로 인해서 은화가 충분하거나 구매를 하지 않아도 20강이 될것 같다면 블랙펄은 아껴두세요. 다른데 쓸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하신다면 강화하는 시간 등등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면 전투력 2000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하냐 바로 투기장이죠 5번만 이기면 110만 은하와 흑결정 무기 방어구를 주니까 이건 매일 해주세요 이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의 손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기는 전투력 2400 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검은 사막 모바일 생의 편리함을 위해서 중요한 게 전투력 2400까지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레벨 35, 50, 60 이렇게 세 구간을 기준으로 자동 의뢰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데 35렙이면 머스칸, 50에서 59렙은 핵세마리, 60렙이면 왕위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스칸, 핵세마리, 페리드는 보스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시 육성으로 돌아와서 그럼 레벨을 올려야 자동으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지금 당장 레벨을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은 용맹의 땅입니다. 용맹의 땅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용맹의 땅은 입장하는데 용맹의 증표라는 입장권이 필요한 일종의 유료 던전인데 경험치와 은화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1일 과제로 적 5천마리를 잡으면 용맹의 증표를 주는 과제가 있고요. 용맹의 땅 동굴 같은 경우는 증표 한개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력 2,400만 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은화나 협동 포인트로 용맹의 증표를 구입할 수 있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용맹의 땅은 하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타임에 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길드원이 있다면 전투력이 미달이더라도 더 높은 단계까지 돌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맹의 땅은 말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때 가능하다면 야생말을 길들여서 함께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국간에 수용할 수 있는 말의 가 작기 때문에 미리미리 키우는 게 좋겠죠 나중에 메디아에 가면 3세대 말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언제 갈줄 알고 자 그렇게 용맹의 땅을 한번이라도 하면 레벨이 금방 오르기 때문에 랩을 올려서 자동의뢰를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게임을 하시기가 조금 은더 편하겠죠 초반에는 장비가 없어서 60까지 올린다고 해도 전투력 때문에 메디아 까지 의뢰를 다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은 나의 손가락의 편안함을 위해서 레벨 50 정도만 올려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번째 분기는 레벨 35 입니다. 레벨 35부터 여러분은 일부 월드보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일, 해당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서 일 7칸 보상이라도 받아주세요. 참여해서 한 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일 7칸을 주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이때 보스의 체력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월드보스는 최대 심연 장비부터 최소 은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바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서 한 대만 때리고 죽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도 어느정도 성장하셨을텐데 영지민을 모집할 때 노란색 전설 등급 영지민을 가능하면 4명 모집해놔야 합니다. 정 안나오면 나중에 보라색 등급 영지민을 승급시켜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승급과정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종 영지의 술집에 들어가서 노란색 영지민이 방문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방문했다면 고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론 능력치 확인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앞서 2400 달성 후에 자동으로 퀘스트를 밀고 있다면 플로린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곧 도착을 할 예정이 거나요 초반에는 플로린에서 판매하는 씨앗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보리 당근 고추 유기농 채소로 영시를 키워 봅시다 자 다음 분기는 레벨 45 입니다 원래 45까지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인데 아마 용맹의 땅을 통해서 이미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600펄 정도가 이미 모여 있을 겁니다. 이펄로 캐릭터 슬롯이 본캐 포함 6개가 될 때까지 늘려줍니다. 총 3개를 구매해주시면 되겠죠. 360펄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펄이 모자른다면 한개씩 차근차근 구매해도 무방합니다. 레벨 45가 되자마자 본캐를 종료하세요. 당분간 본캐였던 캐릭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발전, 공원도작업, 월드경영, 수련의 탑, 영광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캐를 육성할 때입니다. 이때 보조캐릭은 용맹의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빠르게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래 캐릭터가 사용하던 방어구를 전부 창고에 맡기고 서브 캐릭터 5개를 생성을 해서 방어구를 옮긴 뒤에 자동 퀘스트 진행으로 45레벨까지 육성을 하고 교체하는 식으로 총 5명의 서브 캐릭터를 육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말을 달아서 키워 주셔야겠죠 뭐 벌써부터 서브 캐릭터를 키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브 캐릭터는 본 캐릭터가 진행한 퀘스트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알아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서브 캐릭터를 키우면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설프게 답도 안 나오는 본 캐릭터 어거지로 잡고 있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첫번째 서브 캐릭터가 45레벨이 되면 본 캐릭터를 수련의 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여러 명의 부 캐릭터를 45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면 11시 50분이 될 쯤에 현재 키우는 부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 캐릭터와 본 캐릭터를 수탑으로 한 번에 보내주세요. 수련의 탑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 캐릭터 육성을 통해 공원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본 캐릭터, 보조 캐릭터 5명 이렇게 메인 퀘스트로 밀어서 키우면 공원도 레벨이 28에서 29 정도 나오실 겁니다. 이는 영지민의 고용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수련의 탑 30층은 정말 금방 올라갑니다. 토벌권 102장, 술잔이 90개 뭐 이렇게 두개만 팔아도 구석 기준으로는 한 1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련의 탑의 스노우볼은 하루마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직업의 캐릭터 5개를 키우면 무기까지 옮겨서 키울 수 있지 않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신섭에서 제가 보조 캐릭터를 키운 걸 보면 아실 겁니다. 어차피 다른 캐릭을 키워도 하루 이틀이면 다 키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탑은 각기 다른 직업 5가지로 참여할 경우에 전투력 1000을 보너스로 줍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영광의 길입니다. 보조 캐릭터의 장비를 무기 20강, 방어구 20강 정도를 해주세요. 다섯 캐릭터 무기, 방어구 20강 정도 해주면 영광의 길 2균열에 입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길하고 수련의 탑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보조 캐릭터 장비를 강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캐릭 터 장비 30강에서 31강 갈거 이거 100% 기준으로 필요한 상급 블랙스톤 개수가 2000개 내외거든요. 이거 한번 강화할 스톤이면 보조 캐릭터 다섯 개다 강화해주고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 30강에서 31강으로 올리면 전투력이 10오릅니다. 하지만 그걸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영광의 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검은기운, 은화, 그리고 만약에 휘장이라도 먹게 되는 날에는 전투력 떡상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부캐릭터를 육성 다 하셨다면 흑정령 랩업, 지식작 등으로 인해서 본캐릭 전투력이 최소 100 이상 증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캐릭을 안했는데 전투력이 오르는 매직이죠.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입니다. 진짜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 선택하셔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기는 1200 블랙펄이 되겠습니다. 1200 블랙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캐시샵에 들어가셔서 스타트 상자 2를 구매해주시는데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상자 2는 현재 블랙펄로 살수 있는 것들 중에 초보자에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블랙스톤 7500개가 생기죠. 이걸로 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안했던 장비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신화 등급 아이템이 안 나왔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신화템은 은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차차 바꿔나가면 됩니다. 다음 분기는 레벨 60입니다. 각성을 하시면 신화 등급의 주무기, 보조무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강화한 무기를 이 무기에 전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장비 강화 30강, 그리고 신화장신구 세팅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신화장신구 전부를 세팅하셨다면 가능하다면 각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신화장신구의 각성 효율은 전투력 1당 200만으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퀘스트 클리어가 가능하시면 바로 각성을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장비를 각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극장비 같은 경우는 각성을 별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각성 마력각인이 날아가고 수정을 전부 뽑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60레벨이 됐으니까 고대의 석판 토벌권을 사용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팔지 말고 가능하다면 사용해주세요. 스킬 퀘스트 장비 각성 퀘스트에 토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보다는 지식작업이 전투력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능하다면 못찾은 지식작업은 다 마무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어느덧 보조 캐릭터는 56레벨이 넘어서 스킬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씩 날 잡아서 방어구 옮겨서 다 각성 또는 계승을 시켜주세요. 부 캐릭터의 전투력 상승은 곧 수탑층수의 상승이기 때문에 얻는 이득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또한 부캐 각성으로 얻는 신화 장비 상자는 초반에 본캐에게 다 몰아줍니다. 이것만 해도 다섯 개이기 때문에 본캐에한개를 포함해서 이소캔 무기, 보조무기 두개가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소캔 무기 하나만 더 있으면 극립의 보조무기, 무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풍기는 전투력 4,300입니다. 4,300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맹의 땅, 숲속 참여 가능 전투력이죠. 용맹의 땅, 숲속은 하타임 기준으로 최소 1 천만 이상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은화를 수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치도 많이 올려주죠. 이렇게 은화를 차근차근 모아서 장비강화, 40강까지 하는 걸 목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화 장신구 5세트를 맞춰주시고 장신구 각성까지 하는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자동 사냥을 돌릴 때는 가능하면 지역의 흑정령 반복 의뢰와 지역 반복 의뢰를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토벌권 석판 공원도 경험치가 꽤 쏠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벌, 토벌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 투력 정도의 스테이지까지는 미리미리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죠. 남는 토벌권은 팔기보단 모아두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다음 분기는 어느덧 영지 6렙 월드경영입니다. 보조 캐릭터를 키우면서 받은 공원도 지식자 글에서 얻은 행동력이 꽤 되기 때문에 영지민을 최대치까지 채우고 꾸준히 영지민을 일시키고 영지를 발전시켰다면 어느덧 영지는 6레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키웠던 말을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월드경영을 할수 있게 되죠. 보통 월드경영을 시작하면 벨리아 플로린 루트를 이용하실 텐데 이때는 판당 1 0만 은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두 번이면 2천만이죠 처음에는 비록 천만, 이천만이지만 하다보면 점차 늘어서 나중엔 은화만 1억 이상 벌수 있습니다. 또한 월드경영 진행시 나오는 이벤트는 모두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얻는 자원 및 재료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월드경영에 도달하셨다면 다음 목표는 장비 43강, 악세사리 3강입니다. 수련의 탑에서 수급되는 은화, 그리고 월드경영에서 수급되는 은화, 거기에 사냥에서 수급되는 은화까지 월드경영 시작 후에 최소 한달 안에 맞추실 수있을거예요 아마. 이제부터 여러분은 원활한 강화를 위해서 캐시샵의 돌파 상점에 들어가셔서 흑결정, 돌파 복구권, 발크스의 조언 등 필요한 아이템을 적절하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구매 횟수 제한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분기는 전투력 5천입니다. 전투력 5천이 되면 새로 생긴 필드인 하둠의 영역이라는 곳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둠의 영역 같은 경우는 광원석을 재료로 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이곳은 경험치를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는 걸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둠 지식을 통해서 전투력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일단 전투력 5000대에는 가장 약한 필드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하둠 흑정령으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분기는 전투력 6500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장비도 어느정도 강화하셨을 거고 연금석이나 유물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500부터 토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6500 이전에는 토벌 말고도 은화로 올릴 수 있는 게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마력 각인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해야죠. 토벌을 돌아서 나오는 전설급 리베르토 그루닐 장비는 흑정령에게 먹이면서 흑정령 레벨을 올려주시고 부가적으로 다수의 마력의 산물을 얻습니다. 토벌 좀 돌다 보면 산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산물을 사용해서 장비의 마력 각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전에는 웬만하면 마력각인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닥 효율이 좋지는 않으니까 대충해서 쓰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금주화는샤카투를 돌려서 보조 캐릭터 장비를 맞춰주세요. 토벌을 돌기 시작하면서 주와 장비는 이제 자동적으로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샤카투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배열로 4세대 펫상자가 나옵니다. 이걸로 펫 도감작업 그리고 5세대 펫 세팅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문 전투력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하산입니다. 이제 올릴 수 있는게 레벨, 흑정령 레벨, 토벌지식, 보스 심연템, 모뭐 휘장 레벨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하던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아마 심연 장비는 이미 맞췄거나 거의 맞췄을 때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둠의 용역을 꾸준히 돌아서 균형의 돌 레벨을 올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비 강화 같은 경우는 돌파 상점에서 발크스 흑결정을 모아서 44강, 45강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연학세를 포기하실 거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신화학세를 5강 시도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0억 이상 은화를 모으고 계셨다가 심연학세사리가 경매장에 올라오면 입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이드가 없어도 검은사막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검린이는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금은 적당히 즐기는 게곧 이기는 겁니다